이제 혀가 지금 뒤로 좀 말려가면서 손을 끌잖아요 네. 이러다가 점점 공간이 점점점점 줄어드는게 느껴지시죠? 소리상으로 네. 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가지고내코 응. 검사에 처음 들어요 지금데그 생각 못해봤는데, <웃음> <나도> 너무 많아서. <많이 웃음> <웃음> <웃음> 맞아요. 대부분 그러세요. <웃음> 이때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숨이 좁아지니까 숨을 그냥 그렇게 크게 쉬다 보니까 이제 숨이 답답하니까 더 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소리가 커져요. 참 투명했는데도 이렇게 코로 이렇게 많이 열심히 불었네. 숨이 이제 답답하니까 옆으로 돌아 누워요. 이제 스스로 숨을 좀더 쉬어 보려고.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계속 그런 그, 이, 이,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잠을 계속 깨어 은 거죠. 그 이제 옆으로 도와, 돌아 누우니까, 이제. 호흡이 좀 이상 올랐다가